네, 안녕하세요. I'm Tool입니다. 오늘은 제가 악세사리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라의 요 제품, 플레임이 뭐냐, 88941K 라피댑터 유니버셜 비트 홀더입니다. 어, 플레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요거 하나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플레임은 잘 언급 안하겠습니다. 요거 길이가 노기스로 재보니까 한 5cm 정도 나오던데요. 아니 이거 다른 액세서리랑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추천하냐? 특히 제가 이거를 임팩트 드라이버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왜 제가 강력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디월트 대리점이 해외 직구 추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nz 비트를 추천한 이유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해외는 mz 국내는 nz 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 트 드라이버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이 mz n z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직구를 한 다음에 mb 를 유상 교체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요 액세사리 요것만 있으면 그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어, NZ, MZ 잠깐 언급을 하자면 보통 이제 NZ는 MZ끼리, MZ는 MZ끼리 이제 사용을 많이 하라고 하죠. 지금 요 보이시죠? 이제 국내 NZ, 어, 해외 MZ 제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들었는데요. 이 국내 NZ가 어, 해외 MZ보다 조금 더 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z에 mz 비트를 꽂으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리죠 요거 흔히 쓰는 베셀 bw213 입니다 일단 제대로 안 꽂히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두번째 국내 MZNBL의 이제 해외 MZ 비트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잘 꽂히죠? 근데 작업을 하면, 지금 방금 보이시나요? 이게 뒤로 밀리죠? 왜냐? 그 뒤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밀려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되면 비트의 수명이 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NZ MZ, MZ 앞에 설명 잘 보셨나요? 요악세사리요악세사리만 있으면 NZ MZ, MZ 상관없이 다쓸수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요거 직구한 제품. MZ 요 MZ. 꼭그 그다음에 요거 국내에서 이제 많이 쓰는 베셀 BW213 아, 이걸 딱 결합하고요. <놀람> 되죠? 요 악세사리 사용법 정말 쉽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베셀 BW213 양면 비트입니다. 꽂고요 뒤로 땡기면 끝 안빠지죠 뺄때는 다시 앞으로 땡겨서 이렇게샥그 다음에 요거 이제 디월트 DW2053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단비트 그냥 요것도 간단하게 꽂고요 빼고 안빠지죠 그 다음에 앞으로 딱 하고 빼고 요거 어, 사실 국내에는 좀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하실 때 이제 요거 같이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제 아마존에 가서 얼마 하는지 안 보니까 한 13달러 하더라고요. 요거 13달러 가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국내에서 처음 리뷰하는 겁니다. 카페 블로그 같은 데는 언급이 됐었는데 말이죠 요거 베라 독일제 제품이거든요 이거 이제 임팩트드라이버 직구하실 때 같이 직구하셔서 이제 좀더 어 편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